2 0 21년, 12월, 25일 스타트,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네 신속히... 음, 가자만 해 알았어 아 다시 엔지 아 감독님 네, 다시 다시 아, 예 알겠습니다 가자까지 마 예, 예, 예, 아 간만에 예. 아, 주댕이 호흡을 마치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네요 공고 방송 넘버 원 지금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빨로빨로미남 바바리맨 아, 장소는 이 예, 미쳤습니다 간만에 어, 이렇게 어, 이콜이랑 생방송으로 어, 이렇게 왔어요 이야. 아, 잠깐만. 거 있어. 아 있어. 있어? 응. 아. 응. 자, 기도 지금 있잖아. 저기. 아 저거? 아 여기. 비석 같지. 오, 진짜네. 이거 이거 이거 이거. 어. 뽕구시 올라갈 거. 비 비석 같아. 무도가. 주장. 아, 진짜 뭐, 어. 아, 뭐 부담 아니냐? 잠깐만. 여기 아, 여기 좀. 아, 진짜. 아니. 음. 관계, 어, 피석 같다. 와... 잠깐만. 와, 봐봐, 와, 아유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이야...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이 와, 와, 재미 중학교... 였는데. 이제 후리시 하나는 빼도 되겠다. 잠깐만. 어? 뭐? 뭐 소리 안 들려? 응, 바람. 아니, 저쪽은 좀괜찮중 거긴. 아, 중 폭기. 중 폭기. 잠깐 뭐 소리 들리는데, 방금? 아, 진짜? 진짜로. 네 귀에 붙어 있는 그 여자가 소리 낸는 거야. 지금 여기 보면은 바닥에 뭔 장판이 깔아져 있거든. 예. 음. 대말 어. 어? 음. 소리. 소리 소리. 여자. 야, 나 들었어, 들었어. 대말 소리. 어? 소리 집중! 이거 진짜.. 이게.. 지금 나까지.. 알아보니까 이게 갑자기 소리를 안내네 어디, 어디, <목소리> 어디? 어가 진짜 그런 말 아니지? 저 끝에 쪽에서 뭐가 빼꼼했어? 꼬마 거. 진짜. 꼬마 거? 응. 어. 진짜 주장 아니라, 진짜로. 저 밑에 뭐, 빼꼼? 아니, 그런 거 있으면 진짜 그런 말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, 이 이거 진짜 있다니까요? 봐봐, 진짜 보이는 거아야 진짜 진짜 보이는 거 같아. 끝에 끝에 쪽에. 그냥 방금 전에 왔다. 방금 그 이코리가 백콤 이렇게 시범을 보여줬잖아. 귀신 어, 아니에요, 이? 어, 이코리가 한 거야, 이코리. 들으신 분들, 손 들으신 분들, 응. 지금 이, 이 꼬리가 세 번인가 듣고, 나는 지금 두번 들었거든. 응. 이, 이 꼬리가 세 번인가, 네번 듣고, 나는 두 번... 응. 어디 있냐? 어디서?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자마자 뭔 여자 울음 소리가 들리고 이 꼬리가 어 빼꼼한 배꼬만... 니 그때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나마 잘 모르겠지. 네, 그런 우선 말을 아끼게요. 우선 그니 그렇게... 자꾸 이뒤쪽 잠깐만 이 뒤쪽에서 자꾸 그러네? 문 열리나? 아미치잠가들아새 아, 철판으로 심지 아, 철판 으로 아, 막아놨네 못나가려고 막아보면 못나가? 못나가도 있네 결국 아, 아... 돌은 들어도 쇠는 못들지 지금 여기 이 뒤쪽에서 뭐가 자꾸 왔다갔다 해 소리가 안 나니까 한번 나가 봅시다 저 건물에서 그러면은 우리가, 우리가 지금 여기 왔을 때 지금 이저 건물을 못 봤잖아요 맞지? 우리가 자꾸 아까 여기 안에서 이콜이랑 자꾸 뒤에 또 돌라보고 또 돌라보고 했던 게 뒤에 자꾸 뭐가 뭔가 기운이 있어 저쪽에서 왔을 수도 있거든 한번 저기로 한번 먼저 가보자. 제일 먼저. 응? <놀람> <놀람> <놀람> 나 한마야. <웃음> 어, 오씨. 우선 저기를 한번 가봅시다. <웃음> 오또 이코이 지금 바람 영향에 아주 공중에 훅 떠보다니까 방금. 이거는 에바지. 어, 방금 바람도 불고 그리고 새들이 하고 깜짝 놀랐고 공중에 어, 공중에 떠불었어 방금. 거의 한 50cm 이상 떠버어 어. <웃음> 자, 우선 저기로 한번 가 봅시다. 여기까지 알아봐. 아까 처음에 어. 우리 키에 있을때그 음. 기운하고 좀 비슷하잖아. 요맞아 맞지. 예. 어? 맞지니? 예. 예. 뭐가, 맞아? <웃음> <웃음> 뭐가 맞아? 예, 맞아. 뭐가 맞아. 내가 맞춰 줄게. 얘 맞아. 뭐가 맞아. 맞는 거 같습니다. 어? 맞는 거 같아요.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완전막 지금 나랑 억지로 지금 막 지금, 지금, 깨우는 막 깨우는 지금, 깨우는 지금 깨우는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막 지금 이러는 거 같다 너. 어깨를 아이, 저도 이용한이 확실히 지금 느낀 거 맞아? 저도 영용이라고요 아.. 주작치는것 같은데.. 의심스럽다 존맙으로 하아 의심스럽다.. 확실히 맞아? 네.. 예, 저도 영원입니다 아,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 네. 이게 뚝 꺼진다 뒤에 한번 가볼게요 뒤에도 뭐가 있네? 인형 인형 인형 인형이 엄청 오래 됐네 인형이 여기도 있네. 잠깐만. <웃음> 인형 여기도 있네. 지금 엄청 오래된 인. 뭐야 칼? 이와 인형 뭐야. 보이 보이세요? 칼칼 칼 위에 인형 보이세요? 팔위에 인형이다.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여기서 지금 귀신 불러놓고. 어, 그러는 거. 예. 이 강경술. 이 예. 강경술아 누가 여기서 해놓고 지금 불러놓고 뒤에 누구지? 뒤에 누구지? 지금 뒤에 있는 거 아는데? 어? <웃음> 가지 말고, 가지 말고. 소리 들었어. 와. 야, 여러분들. 내가 지금 뒤에 있거든. 뒤에 있는데, 어이 꼬리가 만약에 앞으로 갔을 때안 도망간다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보고 이 꼬리한테 잠깐만 여기 카메라 한번 비춰보라게. 내가 가면 도망가볼게. 잠깐만 네가 하고 카메라 한번 비춰봐. 근데 이 꼬리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. 조심 조심해서 가. 잠깐만요 어, 가만요 어.. 가잠깐만요어가지 말고 우리 얘만요자가만요 어? 우리 가지 말고. 어? 오 잠깐만 나 간다 여러분들 아 진짜 희니 까지 희니 뭐라 했어 진짜인가? 어? 소리는 계속 했어 소리? 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간다 뭐뭐뭐다자 여러분들 이게 칼이 보면은 인형이랑 이칼 자체가 꽤나 여기 오래 있었던 것 같아. 맞제라인. 이양 이게 보면은 칼이랑. 어... 내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여기 와고, 어, 애들이 와가지고 강경술 같은 거를 하다가, 어, 귀신 불러놓고 가본 것 같아. 아까 들렸던 그 목소리나 그거 보면 은좀 어 어린 꼬마 같은 그런 목소리. 가 어, 됐었잖아 어, 맞지? 라인? 맞아요. 어린 꼬마 목소리? 좀 목소리가 그 노래를 불렀어. 코노래 같은 거. 저기형 우. 뭔소리야야방지아야문금아문에니문지에 어, 나 오는지도 몰랐는데. 오지겠지라지 어, 방금 전에 문 닫으라 했다 뭐지 뭐야? 유인하는 건가 오라고? 자꾸 계속 자꾸 유인하는 같은데 오라고. 나언지도뭐 뭐지? 아나 내가 뒤에서 지 어? 붙었어, 너가 방송 마무리하고 아, 올래? 아니, 아니, 안는 아, 데가지 하지. 말아니까 오. 시발. 하지 마이님. 아 자, 여러분들. 하지 말아니까이니. 아. 하지 말아니까이니. 바람 때문에 문 닫히는 거 아니야? 지금 이게 이런 게이 바람에 닫힐 문이 아니잖아니 님. 뭐 바람 방 앞에 있는데 바람이 닫힐 일이 아니잖아 이게. 이거? 네. 그럼 너는 바람이 왜 날아가다뇨? 난문잡보다 가벼운 같지 그러면 너도 바람에 날아다니는데 야도 바람에 움직일 수도 있지 아니 이건 귀신이라니까 지금 여자얘기가 장난치는 거 같아 형님하고 나랑 유일하고 어디 특정한 장소로 오라고 그는거 같아 지금 아 무슨 지금 소리 2층에서 누가 불러서 온 거요? 대답해 주기 싫어? 어? 대답해 주기 싫어? 아까 장난 잘 쳤잖아. 갔냐? 갔어? 그러나 만쳐버리네. 봐봐, 이런다니까. 소리 좀 소리 집중 이제는 또 밑에네. 와, 야 계속 장난치네. 올라온 게끝판까지다 보여줘야 돼. 없어. 봐봐. 어, 지금 계속 위아래 내려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쳐도 돼요? 꼬마가 맞다야. 지금 이렇게 지금 장난이 계속 심한 거 보니까. 여기 뭐 모르겠네. 가 갖고 뭐라 해야지 올라가서 <웃음> 이 이거를 지금 일대일 맞짱 탄다니까 하고 와왜 <웃음> 아니, 아니 너무 장난치잖아 지금 얘가 너무 장난을 쳐도 너무 심하게 치잖아 지금 가자 아, <웃음> 아, 이거 진짜 못찾겠다야 이거 이 계속 왔다 갔다 이분에 이거 지금 100% 꼬마 맞아요. 이렇게 장난이 좀 심한 애들은 꼬마야, 꼬마. 자, 아까도 내가 어, 여기 올라갔을 때 카메라를 억지로 이리저리 막안 돌렸어. 그리고 억지로, 앵글도 억지로 더 넓게 잡고. 아니, 너네 이렇게 좁게 잡았고, 이, 이 사이로 도망갔잖아, 사람들. 그렇게 그런 소리 쳐 듣기 싫어갖고, 억지로 앵글을 넓게 잡았고, 아, 사람이 없다. 그런 걸 보여줬는데 <웃음> 근데 어, 더 이상 없으니까 아,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내려가지? 오케이. 와, 길이 너무 많이 나 어디로 가는 거야?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그러면. 어.